내가 운동하고 이런 느낌이야, 에이. 고이지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마. 형이 마음이 찌인다 아니, 형, 솔직히 또 뭐하래? 감동이 되아 임마, 나도 뭐동하아 야, 지 마요. <목소리> 내가 그저 <막> 지니까 <목소리>